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뜨겁습니다, 여러분. 뜨거워. 브랜트우드 사우디아즈. 무의가 끊이질 않아서 준비했습니다, 여러분. 브랜트우드 사우디아즈 프레젠테이션 센터에서 문양 설명회를 가주려고 합니다. 일시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. 1월 13일 금요일. 사우디아즈 프레젠테이션 센터에서 저녁 5시부터 6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첨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개개인들 별로 컴포메드리겠습니다.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꼭 오셔서 좋은 기회 선조 마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브랜트우드에서 만나뵙겠습니다. 빠바